사계절이와, 그리고 또 떠나, 내겨우를 네 주고, 또 여름도 추웠던 온 세상, 이도 널 보낼래.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? 조말 너를 사사했을까 내게 너를 사랑했을까 서로 그리워했고 서로 우리 다시 바짝 기자 사랑했을까 너도 사랑했을까 i d